네, 맞아요. 지금 시작부터는 100짜리, 50짜리, 10짜리 있으신데 권력은 어떻게 드려요? 골고루 주세요. 그런가요? <웃음> 네. 그래서 쓰시면 잔돈 많이 나올 거라서 50짜리 위주로 드릴게요. 네. 本当は。 외국인들 많아서 너무 좋은데?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저희는 지금 창의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짐을 찾아서 숙소로 갈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침 빼다가 귀걸이 사망함. 조금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그랬어 여기 마리너베이 보이네 마리너베이 보여? 어. 여기는 화장실 내가 유튜브 다 <웃음> 어. 원래 여기 학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학 침대? 와인이랑 초콜릿이 있네요. DWG 이거 여행 눈에 먹으려고 한 박스 사왔습니다. 피곤하면 거안 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안경에 어서 아예 생각 없었는데 이것이 아닌 것같아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서 찾아는데제 입으로 끓이는 건좀네요 어때요? 어때요? 우리를 가서 멋었어요제가더 멋있다기보다 어 챙겨갈 거예요. 오늘 첫째 날 이제 나가볼게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Inside the five dollars value. Okay, two please. a uh, that w i l l be twenty dollars. Okay. Thank you. Thank you. <목소리도> 저희 이제 이지링크를 사서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고, 기본도 먹어보라고. 그리고 이것도 맛있대 아몬드를 먹을 기본을 먹을까?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음, 응, 응. 기본 먹어. 기본 먹을까? 아, 뭐야? 어, 이 This one. o n i s One croissant. 레몬 케 시라미스도 있고. 에펠레도 있어. 또파도 있어. 오케이. 아, 그 d e iced l e e 60 s t 로니다 All g o o e r i s e a 나마 이거는 크루아상이나 커피, 음. 근데 나쁘지 않은데, 안 달아도 맛있는데, 어 응, 먹어볼래? 호수에? <목소리도> 이 어디 마카나만? 높은? 어디야? 어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 음, 지금도 고기야, 지금. 음, 진짜 특이하네. 그냥. This one, this one. 음. Okay. I 아, e s No. 놀란 <웃음> 도 그냥 했어. <yes>. Okay, okay. 버터가 <웃음> 좀짭짤하네 과연 버터가봐 뭔가 프레디던. 이것도 베이킹한테 쓰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아. 그제좀당 뭐, 만 뭐, 자, 뭐, 자, 뭐, 자, 뭐, 자, 뭐, 자, 뭐, 이 뭐, 자, 뭐, 자, 자, <목소리> 아, 나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목소리> 어, 그러면 이제 포토사로 <목소리> 음, 가는 거야? 응. 어, 무지 타고. 무지 타고 미치로 가는 거 루지 타러 올 때는 비치역에서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루지 세번을탈 거예요. 3회권을 샀거든요. 나는 요 색깔! 안쪽에 있는 거 써야지. 이게 진짜 안 작은 거잖아.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웃음> 아니, 이게 선이 짧아. 이게. <웃음> 루지 타고 올게요 루지 와, 와, 타고 올라가서 루지 타고 내려오면 돼 와 진짜 좋다.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세번 타야 돼뭐 타려면 오빠 어? 네. 오빠 그만 찍어 오맨 오맨 오. <웃음> 아 네가 그러면 나도 무섭단 말이야 <웃음> 아 찍지마 <웃음> 아 이거 언제 끝나 Oh. 겨 바다. 한 번만 탈래. <웃음> 야, 돈 주고 네가 세 번이나 타자고 맹구다나. 어? 멈추지 말라고. 열받게. <웃음> <웃음> Two? Yeah. Jackpot beach. Yeah, beach. Beach, right? Yes. Yeah. Two for the beach. Two. For the beach. 아무데나, 아무데나 안 되면 돼? 그런 거 같은데. 좋다. 바꿔 주네. 응. <웃음> 스캔 메뉴야. 예. o r d e 여기 QR로 찍어서 그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스페셜이야 스페셜 가격 어. 음. 2.951 아 워스 음. 좀... 아내 그때 말하지 않았어? 요즘은 이거보다 이게 더뭐 핫하다 그런 말 했었지 내가 몰라 기억 안나아씨 짜증나 어? 이 무슨 크리스탈? 얼마야? 음. 아 이게 320ml인데 똑같은 건데 이게 긴쭉하게 나오는 거야 아 얘가 거야. 약간 얘가 콜라... 뚱뚱하구나 콜라캔처럼 그러네 이거 하나 샀어? 무슨 맛인데? 아, 엑스트라 스무스 테이스트 스무스 테이스트 <웃음> <웃음> 부드러운 맛좀더부드러운거 봐, 이보다 어. 약간 그런 거야, 칭따오 순 그런 느낌 음. <웃음> 라리 요거 여기가 클라키입니다 클라키 저희는 이제 전부시푸드가 서 칠리크랩을 먹을 거예요 5시 반부터 오픈이라 야 근데 밖에서 먹는 거보다 안에서 먹는 게더 시원할 것 같은데? 어. 아니 안에서 먹자 <웃음> 어. 먹는 건좀 편하게 먹자 밖에 너무 더울 것 같아 지금 지금 한 3분 걸어오면 전부시푸드가 나옵니다 내 눈에 스캔 띠는 유닛? 얼굴이 이렇게 인가가 있그 오케이. 맛있겠다. 뭐또돈 내야 돼? 안맛있겠 콜라부터 콜라는 얼마야? Just one, o t h e r one f o r zero ah. Yes. Okay. Any other things? The drinks. More crab. More crab h The c h i c r e n cut today. The we order one four zero. s e n h u n d r e k i l o r a m Oh, s e v e h i l d r e k i l o g a And egg fried rice. Four. That's a Only one four zero. Yes. yes. Okay. Thank you. h o m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게 바로 시리얼 싱어. 오거어 Thank y o 니에프아 예예. Yes, please. yes. Okay. n 한번로 시키긴 잘했어. 딱히 백커 엄청 크다. 그샹 차이야. 뭐야? 응? 파슬리야 뭐야? 오, 어. <웃음> 빼고 먹자. 땡큐 먹자. 레고 왜자 레고 먹자. 레고 먹자. 레 음 진짜 맛있네? 맛있어 나 지금 껍질째 먹었는데 맛있는데 괜찮네 대가리집 먹어봐 대가리 만족. 먹 아니 토끼 다 쎄서 내자 그럼 그 껍질 먹는거 먹어줄래? 시리얼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뜨거워 시리얼 너무 맛있어 시리얼이 짱이네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s o r 땡큐 바꿔주는 구나 어 그니까 살 봐봐 너너 그거 음? 아바질이 이렇게 생겼어 음, 살에도 이렇게 생겼다고? 어 음. 집게살 먹었어? 어. 미쳤어 <웃음> 음. 음. 음. 야, 집게살이 레전드네. 음. 이게 메인이야. 음. 이거 진짜 미친 거. <웃음> <웃음> 여기다가 밥을 비벼 조금 더 예쁘게 진짜 고요데이거 <웃음> 소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쳤지 여보? 개딱지 나 얼굴만 하지? 내가 먹어볼게 볶음밥이 <yayayaki> pues 많았으니까 <놀분> 한국에는 이런 볶음밥이 없는 이렇게 먹고 234분이 나왔어요 음 3 quarters of Singapore's total shipping business The sheltered river banks e e x l in Scotland s h i p to 와 예뻐 여보 오, 너무 잘 보여 사진 찍어봐 Bosita Bosita Eek Helix Bridge. This 280 meter engineering marvel has been modeled after the structure of DNA and was inspired by the ancient concept of Yin and Yang, built to bring wealth. 오늘도 라면이랑 싱가포르 와서 맥주를 드디어 처음으로 먹습니다. 음. 라면은 미친거야 맛있네 다 g w 달라 좀 맛이 i d 자 t